네, 친절한 인턴이 아니라 친절한 ICT의 친절한 박인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왔느냐?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시내버스, 실버스 아니고요. 메타버스입니다.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유니버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가상, 공간 이런 뜻인데요. 우리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데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등등 6개 대학교에서 가상에서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취업 박람회가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 마지막 날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연세대학교 온라인 취업 박람회 바로 그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장 입장하기 클릭했고요. 입장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웰컴 지원,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에디트 캐릭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캐릭터를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 색깔도 고를 수가 있고요. 모자는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뭐 마스크도 쓸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시 에팅하고 카메라를 펴면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채용 박람회장으로 입장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아까 한번 들어와서 그런데 시작이 신촌역에서 시작해요. 재밌죠? 연세대학교가 또 신촌에 있으니까 신촌역, 여기 보이시면 신촌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간단히 키보드로 조작을 할수 있고요. X를 누르면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연세대학교 보이시죠? 전체 부스 배치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클릭을 하면요. 여기 부스 배치도가 나와요. 보시면 오늘은 1시까지 한시, 부터시한줄그룹 했고요. 지금은 KT에서 채용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회장이 A, B, C, D 이렇게 나눠져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하는데 가시면 될것 같네요. 저는 KT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가기를 어떻게 할까요? X 눌러보고요. 자. 그러면 우선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서씨가 앞에 기다리고 있네요. 민서씨 만나서 같이 엔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 있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채용 박람회장을 갈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지원 인턴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마이크도 마이크도 꺼보고 네 지금 제가 A 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과, 과연 가상으로 이렇게 되는 채용방을 하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한영진씨, 김준섭씨, 정수민씨, 등등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저는 앞쪽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들을 수가 있고요.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인가?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X를 눌러서 설명의 참가. 네, 여기에 이제 이름과 대학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나가서 상담해자면 또 어떨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착석을 할 수가 있군요. 위에서부터 또 착석을 해야 되니요 메인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다라고 치고 네. 메인홀로 가도록 할게요 이게 일일이 캐릭터를 쳐야 되는 게 살짝 번거롭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코엑스 이런 데서 체우고 박람회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어, 굉장히 저는 이게 시공간적으로 장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웃음> 어, 지금 메인홀로 왔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강남에 와 있네요? 왜 강남에 와 있지? 좀 당황스러운데 어, 신촌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또 다른 설명회가 있나봐요. 상담회장으로 가서 네 여기 보시면 LG 상담회장이라고 있는데 LG 상담회장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LG의 지금 직원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원 제가 체험 박람회 자체를 지금 참여해 보는 게 처음인데 어, 이렇게 가상 환경에 서하니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더라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짜잔 LG 에너지 솔루션 뭐 품질 품질도 있고요, 생산 기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먼저 X를 누르면 기업 홍보 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생겼나? 50% 가한 회사이기도 하고 많이 많아서 좋겠다 와, 너네 회사. 네,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와, 너무 많은데? 거의? 지금 너무 핫한 곳에 제가 왔는데 네 저도 한번 번호대로 또 줄을 서라고 하네요 채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일반인것 같습니다 아 누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러면 지금 상담 이 해서 그래서... 아, 제가 한번 들어가볼게요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거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그저 상담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 어. 고 네,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어, 그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 연세대학교입니다. 상담받으시려는 곳은 어디시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생산기술 그러면은 저 알아보지만은 여기 상단카드 작성돼 있잖아요 네 아, 카드를 작성해야 되구나 네, 여기에 네, 그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아네 상단카드 작성이라는 분홍색 버튼이 보이시죠? 네네 네. 네, 그거 누르시고 뭐 기본적인 정보 입력하시면은 이제 신청은 되신 거고 네 그리고 줄 서가지고 제 기업 아 학생이 없으면은 상단 테이블로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거든요. 음아네 알겠습니다. 그저네그 네. 네. 그, 제가 지금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유튜브로 이거 참여하는 거를 찍고 있는데 아 네네 네 관계자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혹시 짧게나마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지금, 그럼 카코, 이렇게.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상남받는 거를 조금, 그런 과정을 찍으려고 했는데 혹시 인터뷰가 네. 가능할까요? 아 저는 그냥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 라이브는, 네, 라이브는 아니고요, 그 이제 체험 방람회 자체가 가상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지, 그냥 느낌이나 소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 우선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는 네. 원래 학교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방람회를 했었잖아요. <람회> <람회> 네. 생활 현직자에 뭐, 살아있는 이제좀 직접 적 얘기를 못한 아쉬움이 었는데 이걸 네. 좀 해소하려고 하는 길, 했었고요 음. 그리고 찬다, 음. 뭐 오프라인을 니까좀 하니까 좀더라도 조금 하더라도, 조금 서더도 조금 하도해도하도 조금 금하더하더그도 조금 하도조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참가생이 네. 예상보다 조금 적어서 좀 아쉬워요. 네. 아 혹시 어느 정도 참가를 했나요? 어 정확한 수치는 봐야겠지만 네. 기업들의 상담 카드를 이제 학들이제출하는것 기준으로는 네. 7 8첫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10번, 10번, 1번 10번, 10번, 1 0 학생도 있겠지만 뭐두세개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 1번1번 10번, 1 0 네, 감사합니다. 스태프로 운영을 잘 해주셔서 이런 가상공간에서 하는 최후 박람회도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저희 이거 한거 영상 혹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어, 아니요. 바꾸러집니다. 편집해드릴까요? 예외적으 드릴게요. 다른 기업들 혼자 많이 받아보시고, 네. 좋은 영상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라고 치시면 채널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나 ICT 환경에 대한 영상들 많이 올릴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네, 네. 가져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한껏 해냈습니다. <웃음> 저희 채널 홍보를 했고요.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연세대학교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상담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아주 쉽고 장소와 시간 구해받지 않고 채용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프라인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우리 체용 박람회 제가 신청 한번 참여해볼 수 있었는데요. 아, 벌써 이런 시대가 오다니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메타버스에서 졸업식 입학식 뭐 동아리 체육회 다할 기세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체험 박람회 생각보다는 참여 인원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7, 8천이면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정말 전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친절한 ICT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